정의하기 시작해요. a 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쭉쭉쭉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라는 걸 약속을 한게 아니라고 지그 네. 순간순간 계속 약속하는 게 싫더라 이거야. 그래서 좀 짧게 표현하고 싶은 게 시그마야. 자, 시그마라는 건 합의 기호인데 여기 뒤에 반드시 일반항이 붙습니다. 뭐가 붙는다고요? 네, 이 뒤에 붙는 것은 일반항입니다. 그수열의 일반항. n에 관한 식이 들어오겠죠? 네. 자, 일반항인데 어디서부터? 1부터 잖아그 1은 n자리에 1이 들어오 거니까 시작이 여기로 와요. n에 1부터 넣으세요. 계속 1, 2, 3, 4 넣으면서 어디까지? n까지 계속 집어넣어서 그걸 다 더하세요. 왜하느야 오케이? 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n이 세군데나 있어. 네. 너무 복잡한 거야. 근데 N까지 더해야 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변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를 P로 바꾸든 뭘로 바꾸든 상관이 없어. 근데 주로 K로 바꾼다. 그럼 K가 1부터 바뀌는 거겠지. 오케이? 이게 시그마의 뜻이야. 그러니까 얘 덩어리 자체가 우리끼리 표현 SN이고 시그마 뒤에 붙은 게 A인이지. 이해돼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는 뭐가 가능하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가능했다. 그렇죠? 네. 거꾸로도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가능하다. 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ak는 C가 나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가능하다. 이 C는 K가 없어요. 그 말은 상수라 얘기입니다. 실수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가 성립하죠. 오케이. 그 다음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K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이 C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를 N번 더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C에는 좀 그러니까 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할 얘기가 자연수 거듭제곱에 하면 공식 세개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야 해요. 공식 세개 나올 거고 아예 숫자까지 계산된 녀석 세 개를 외우게 시실 겁니다. 총 여섯 개를 외워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처음, 야, 시그마, 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 이거 시그마로 나타내보자. 일반항이 n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쓰면 돼? 시그마, k 자리에 1부터 n까지 갈 건데, 그 k가 예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k의 1부터는 1, 2, 3, 4, 5, 6, 쭉쭉쭉, n까지 해서 다모았다고더 뭐 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근데 이거 봤더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니까 처음 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지.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오케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두 번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의 제곱입니다. 자, 증명은 생략한 상태에서 다음에 돌아올 때 3월달 조금 지나서 기말고사 대비할 때 이게 들어가겠죠? 그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시그마를 사용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제곱이겠지 자, 이게 공식을 따라해. 6분의,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나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우리의 뇌는 들은 것조차 기억을 한다. 내 목소리 말고 본인의 목소리를 저잘 기억한다. 그래서 읽어보고 말을 소리 내어 보는 것 자체가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 내가 영단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네. 아 어. 영어 하기로 했어? 네, 그래서 부모를 들이었는데뭐아 부모님 드렸어? 네, 드렸어. 어. 아 부모님이 이제 연락을 하실지가 문제구나 네, 그렇죠. 어, 오케이. 자 입으로 말하면서 보면서 쓰면서 눈도 기억하고 입도 기억하고 귀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야 된다 이걸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6분의는 기억나 6분의 n의 에 어, 뭐였지 근데 이거 어떻게 6분의 N에, n 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걸 자꾸 위해 붙여놓으면 6분의 n은 아,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공식 두개에요 네. 세번째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의 세제곱 역시나 공식은 다음번에 증명을 해드립니다. 시그마 k1부터 네. 는 n까지 k의 세제곱이겠죠? 네. 따라해 2분의, 2분의. n의 네. n 플러스 1의, n +1의. 네. 어디서 본거지? <웃음> 제곱 그러니까 이런 게 되지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거는 1부터 n까지 더한 뒤에 제곱을 하는 것과 결과가 같지? 그러니까 내가 외워야 할 공식은 이거 많이 써요. 얘도 많이 써요. 얘 가끔 나오지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숫자는 외운다. n이 10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55 이건 계산 안 한다 이제 너봐10 곱하기 11 나누기 니까55 그럼 물어보자 1부터 9까지 K는? 45. 45지 10을 덜 더했으니까 1부터 11까지 K는? 10까지 더했어 11에 하나만 더 더하는 거 아니야 6 0 응용 응용 버전 되겠어?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넣어서 계산하면 385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주 나오는 숫자들은 외워놓는다 얘는 19 변형 이런거 안한다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얘도 외워놓는다 210 그러니까 너희 눈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저거는 눈에 55로 보여야 돼 저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이거야 안되지 그거 안했으니까 얘는 뭐 얘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제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얼마? 385 계산 안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얼마? 55 상수는 곱한다 60 계산값 380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저 폭발하겠죠? 폭주하겠죠? 외우세요. 책에 보시면 그 외의 공식들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시그마의 의미를 잘 느껴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 곱하기 2의 K제곱 가만히 보는 거야. 수혈의 합인데 무슨 수혈의 합이야? 등비수혈이잖아. 네. 지수식이면 등비수혈이잖아. 네. 제가 등비수혈 얘기 드렸죠. 그럼 등비수혈의 분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첫째 항 1을 집어넣으면 6이 첫째 항이고 공비는 N에 미치니까 2잖아. 네. 그럼 등비수열 의합 공식 쓰는 거야. 선생님 얘는 공식이 없는 대 아니라 등비수열 의합 공식을 쓰는 거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 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런 거야. 근데 k에 대해서 k에 대한 1차, 2차, 3차 식이 나오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조금만 더해 볼게요. 얘기가 있어서 개념형 확인학습 문제 내가 좀 풀어주시고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미나 스토리가 자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쓸수 있는 세 번째 친구 괴차수열 만나러 가야지 명확히 얘기합니다. 원리학계처럼 교육과지 외고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열을 해보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쭉쭉 N-1번째 항 N번째 항 N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뺀게 B1이라는 수열이고 이렇게 뺀게두 번째 항인 거야. 개차 차가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긴 뭐겠어? 앞에 거 따라오니까 B N-1 여기가 BN이지. 그래서 요 포션을 개차수열의 의미로 쓰는데 AN 플러스 1번째에서 AN번째를 뺀게 BN이라는 수열이 된다. 차가 식이면 개차수열이야. 오케이? 차가 식이면, 뺀게 식이면 그러면 여기서 봐봐. AN을 향해 갈 거야, 나는. 그런데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A1에다가 B를 더하면 A2가 되잖아. 거기다 B2를 더하고 그럼 A3이 되네. B3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어디까지 더해주면 되네 B, B, B. 배웠잖아 A는 응.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k 입니다자 개차수열의 일반항 A는 따라해 개차수열의 개차 일반항 A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b k. b k. 네. 이 b k를 여러분 하시다 보면, b k 라러분는거 노력 죄송해요. 아. 배차선은 여기로 얘기 끝나요. 합이나 이런 거안 따집니다. 네. 아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수열 얘기를 하기 전에 합의 기호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수열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소거형 수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안할 거예요. 자, 소고형 수혈의 첫 번째는 부분분수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분수, 그 녀석 맞아. 제가 그때 유리식 하면서 부분분수 수혈에서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요 자, 부분분수는 이거지. 분모가 곱의 형태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차 분의 분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다 이거거든? 선생님, 왜 이걸 이렇게 써야 돼? 복잡한데. 속거요 규칙적으로 계속 나야될 거고, 속어를 해 오케이? 여기서도 외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수능에 나왔던 거고, 나왔었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왔었고, 앞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왔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부분분수 형태, 가자.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 k 의 K 플러스 1 분의 1이라 해보자. 분모가 고배 형태잖아. 네. 부분분수야. 차 얼마야? 빼면 1이지. 네. 1 분의 1이니까 필요 없지.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네.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지. 네. 1부터 집어넣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어디까지? 21분의 1 빼기 11분의 2자 규칙적 소거가 이런 거. 규칙적 소거라는 것은 그냥 소거가 된다는 거야. 앞에가 하나 나오면 맨 뒤에도 맨 뒤에가 하나 남아. 맨 앞쪽에서 음, 음수가 나오면 맨 뒤쪽은 양수가 나와. 대칭형으로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형 전류가 되는 계산이 얘서이거 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 11분의 10자 10. 그러면 외워줘야 할 부분분수식은 이것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외에는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K에 K 플러스 1 분의 1은 이게 N이니까 여기에 M 플러스 1이 없겠죠? M 플러스 1과 1만 남았을 테니까 이 결과 값은 M 플러스 1분의 N이야 수동문제 실제로 뭐가 나왔었냐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을 p분의 q 로 합시다. p 플러스 q는 2한 문제 나왔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2배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은 2는 p분의 q입니다. p 플러스 q를 구해주세요 나왔습니다. 이거 2 나가도 되지? 이건 뭐라고 했어? n 플러스 1분의 n 15분의 14몇 점일 것 같아? 3점 이 정도 아니야 3점 영어에서 최고득점 아니야? 다른 과목들 모두에서 그 3점짜리 맞추기 위해서 공부는거 아니야? 이거는 똑같잖아 16분의 15에 2 곱했으니까 8분의 15 23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규칙적 소거 형이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너희 봤어 예전부터 두 번째 무리식. 자 우리 무한 그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 빼기 무한의 무리식이면 이리와했잖아 오케이 그 빼기를 없애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수열에서는 시그마가 들어간 상태에서 루, 이 루트가 들어가. 빼기가 있어야 돼. 무조건 빼기가 나오게끔 조정해야 돼. 예를 들어 루트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이건 공식 안줄 건데 이렇게 해볼게.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야. 뭐 답이 안 네. 보여. 빼기가 없잖아. 소고가안될 거야. 그럼 유리화 해봐. 분모 유리화하면 분모 1이지. 네. 뭐 나눠? 루트 k 플러스 1마이너 n 루트 k 지부터넣2 루트 마이너스 루트, K지. 1부터 넣어. 루트 2. e no 2 넣어 루트 3. 마이너스 2트2 3 n d r o o 마이너 n 루트 o 쭉쭉 n 소거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하나 a n 죠 뒤에 플러스가 하나 남아있죠 2 and root 2가나 d root 2 and root 2 and r 이거 너희 되게 많이 봤어. 중학교 때거든. 이런, 이런 문제. fx를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이다 하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쭉쭉해서 f99까지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얼마? 9 루트 100 빼기 1 9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거 부분분수는 언제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이런 문제.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9 곱하기 10분의 1. 얼마일까요? 통근 계속 시키는 그 문제. 근데 이걸 위에 써놓지. 야, 참고로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가능해. 어? 그럼 눈치채대네. 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런 애들. 시험 끝나고, 선생님, 저희가 다 통분해서 계산했는데, 아, 어, 억울해요. 어, 마지막에 숫자 하나 잘못 써서 틀렸어요. 요게 그동안 이제 왔었던 얘기들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소거형수열 그, 시그마가 나왔는데, 시그마 뒤에, 분수 형태가 나왔는데 분모가 고배 형태면 부분분수 이심하셔서 부분분수 형태로 소거시키시고요 루트가 나왔으면 루트에 마이너스가 꼭 가운데 끼게끔 만들어서 유리화해서 소거를 시키십니다 오케이? 네. 괜찮아안 어려워 안 어려워 어 다양한 소거형 수열들이 있는데 여기 뭐 팩토리얼도 들어있고 막난리부르스거든요 네. 다양한 소거형 수열 이거는 심화 단계에서 문제를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은 지금 뭐 시그마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그마 갖고 만나려 그러지 말고 자 시그마를 사용하는 방식을 볼게 1번을 보세요 1번도 그렇고 지금 다 보여드린 거없든요 3번도 그렇고 실제로 좀 유리화를 하고 하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 유리화를 하실 때는 분모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큰 수를 앞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플러스인 상태일 거니까 그러니까 루트K를 앞으로 가게 하고 루트K 마이너스를 뒤로 가게 자리를 바꿔놔도 되지 현수 알아듣고 있어? 그러고 유리화를 하면 분모가 1로 딱 떨어질 거야. 반대 상태에서 유리화를 하면 마이너스 1로 떨어져요. 그럼 계산이 짜증 나잖아요.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99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했잖아. 네. 이 상태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수열을 배웠잖아. 어? 뭔가 계속 더하네? 뭔가를 계속 더하네? 오케이. 시그마를 쓸 거야. 네. 그러면 자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99분의 99 곱하기 100분의 1 일단 모을 것 같아. 100 곱하기 101분의 1 이거지. 대답을 했다는 것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는 n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a n이지. 네. a n 만들었으면 여기에 ak로 집어넣어야죠. 네. k 자리에 뭐부터 1부터 어디까지 이걸 계산하여라. 하고 쓰고 봤더니 짐이나 가라사대 문제가 나왔네? 얼마요? 100분의 50분 오케이? 자 숫자를 바꿔 볼게요 그럼 일반항 만들면 매력이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이건 본 적이 없는데요 짐이나 가라사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게해요 부분분수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차가 얼마야? 2 분의 분자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1부터 집어넣어 2분의 1 촤!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집어넣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아직까지 소거가 안 되지 그 다급해마 3집어넣어 어? 이제 돼. 소거가 여기서 이제 시작됐지 그럼 앞에 몇개남겠어두 개가 남지 그럼 마지막 또몇 개가 남는다 두 개가 남는 거야 맨 마지막부터 쓰는 거야 101분의 1 마이너스 앞에 99분의 1 더하기 여기 뭐야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도 소거고 얘네 둘 남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남고 곱해 배제 상황이 될 거야 오케이 개지가 아니야. 확실한 리듬인 거야. 쓰다보면 이렇게 된다야. 오케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시나본데. 개념 유형 확인학습 두 개의 페이지죠? 오케이.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수혈의 귀납법까지 갑니다. 일단 시그마 정리 먼저 해주세요. 아까 그 아까 프린트 문제는 다 했어. 결과를 내가 좀 봐도 세요 순서 채첩 안했는데? 그, 종이로 했어요 종이로 했어? 어딨어? 초에 수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 했어, 이제. 일반항을 찾는 방법으로는 귀납적 방법이 있고 연역적 방법이 있을 거라 얘기했어. 음. 연역이라는 거는 구체화가 아니라 일반화된 사실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거. 음. 즉, AN에,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뭐, 뭐, 뭐, 뭐, 뭘 찾는 거. 즉, 일반화를 구체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간다. 라는 일반적 사실을, 그러니까 너도 군대에 가고 너도 갈 거야. 그가 연역적인 거야. 음. 근데, 귀납적인 건 뭐야? 어? 죽네? 어? 죽네? 어? 죽네? 아, 다 뒤지네. 일반화를 나중에 시키지. 그러니까 수혈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첫째 항이 뭐고 둘째 항이 뭐고 셋째 항이 뭐야?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수혈은 귀납적인 사고를 많이 해. 그래서 수혈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 두 가지를 배울 거야. 귀납의 의미는 아셨을 거고. 자, 수혈의 귀납적 정의,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첫째 항을 알고 첫째 항을 알고 이웃한 두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면 1을 집어넣어 예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2가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 3을 만들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나는 일반항을 찾는 거야. 그게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첫째항과 이웃한 정의, 그거 봐봐. 책에 보면 첫째항 A1의 값 두항 사이 관계식이 나오면 1, 2, 3, 4 등을 집어넣어 만든다. 그치? 근데, 근데, 요 포션을 굉장히 정리를 해버리잖아. 예를 들면 이웃한 두항 사이 관계식을 몇 가지 유형들을 추려보잖아. 그럼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추려보면 이거 나오면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찾을 수 있잖아. 맞니? 그래서 이 파트를 몇몇 선생님들이 점화식이란 이름으로 불러. 어떤 것을? 두항 사이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부르고 이 점화식 몇 가지를 알면 굳이 1, 2, 3, 4를 집어넣지 않고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점화식 수업을 할거야. 교재 없지. 없어. 이거 이제 끝났어. 그치 책. 자 점화식 파트 쓸거 되게 많아요. 저는 일반 점화식 3개, 네. 중요 점화식 3개, 기타 점화식 2개, 총 8개의 점화식을 정리해 드릴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번째. 무슨 점화식? 일반, 어, 일반 점화식. 몇 개? 세개그 일어볼게요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 수인 경우 어떤 숫자인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 차가 숫자야 차가 정해졌어 무슨 수열? 어? 나 등차야 I'm 등차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나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등차수열의 짝퉁 짝퉁 정화식 정화식은 이웃한 두항이어야 돼 이것도 있겠죠 뭐야? 가운데항의 주변는 양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중앙을 얘기하고 있지 네. 모든항이 이렇다면 등차수열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럼 두번째 뭔가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별거 없잖아 두번째 뭐 있겠어? AN 곱하기 수. 어떤 항은 그 전항에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가. 네. 이, 근데 그 숫자가 일정해. 무슨 수열? 네. 그렇지.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짝퉁이 있겠지.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사 이의 곱과 같다. 등비 중항을 얘기하는 거겠지. 네. 세 번째. 저는 아, 이미 수, 수혈을 하면서 삼형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등차 등비? 개차.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차가 식이야. 식. 차가 식이면 무슨 수혈이라고 했지? 뭐, 개차 수혈이라고 했지. 자, 일반화는 그럼 어떻게 만드니 등차 수혈의 일반화는 AN은? 첫째항 플러스 m-1 d였고요. 등기수열의 일반항 a는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m-1제곱이었습니다. 음. 정말 정말 신기하게 전부 m-1만 들어가죠. 개차수열의 일반항 a는 기억나요? 오늘 배웠는데. 첫째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또 m-1이야. 이렇게 붙는 거 fk지. bk를 써도 좋은데 그게 bn이었기 때문에 bk를 쓴거지. 오케이. Okay. 자 이게 일반 점화식 세 가지고요. 중요 점화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 점화식 몇 가지 몇 가지 나세 가지 다 했어. 자, this is 중요 점화식. 중요 점화식은 점화식 모양을 하나로 먼저 정리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a n 플러스 1 p 의 a n 플러스 q 꼴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PQ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갈린다. 첫 번째, P가 1이고 Q가 숫자인 경우 뭐야? 잠시만요. 등차지. 왜 이걸 또 이렇게 써줄까?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대로. 이거면 등차수열이다 이런 게 나온 게 있다. 무슨 수열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 2번 P가 수야 쏘리 P가 1이야 Q가 얘네가 난식이야 무슨 수열? 개차 수열 자 그러면 누구 하나 안 나왔네? 누구 안 났어? 등비. 등비가 안 나왔지 P가 1이 아닌 수고 Q도 수야 등비가 아니야. 얘는 변형됐지. 얘만 없으면 등비였잖아. 얘는 0이 아닌 수야. 그러면 얘는 살짝 변형된 등비야. 자, 이 녀석이 중요한데 이게 진짜 중요점거 마시게 나오는 요 녀석인데, 어, 이 녀석인데, 어이 녀석은 그 뭐야? 하노이탑. 하노이탑도 수열로 증명하거든요 하노이탑의 횟수 최소 횟수야 하노이탑 할줄 알아요? 하노이탑 먼저 몰라요? 네. 이걸 옮기는 거 여기 있는 걸여기다 옮기면 되는데 작은 원반이렇큰원반이모못 올라가요 한 번에 하나씩만 빼야 되고요 그러면 얘를 빼서 여기다 옮기면 그 다음 건 이리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 얘를 옮기기 위해서는 얘가 이리로 옮겨줘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네. 그러고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 작은 원관이 못 올라가니까 다시 이리로 옮겼다가 얘가 다시 이리로 갔다가 얘가 다시 오는이 횟수들을 계산하거든. 이걸 계산할 때 보통 전여석을 사용합니다. 자이 변형된 등비가 어떤 계산 방식을 취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나는 임의의 숫자 임의의 알파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얘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 가로 열고 an 마이너스 알파 꼴로 만들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 전개해보면 an 플러스 1은 p an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 얘가 뭐이기만 하면 식에 문제가 없는 거야. 얘가. Q이면 저식에서 변화가 없는 거잖아. 적당히 내가 저 Q를 짜게 준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야 됩니까? 우리 완전제곱식 만들 때 적당한 수를 주거나 주고 다시 뺏는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이 Q가 뭐냐? 알파가 뭐냐 이거지. 1-P로 묶인 알파가 Q인 거니까 알파라는 값이 1-P분의 Q라면 이 식이 성립하지.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외워야 돼.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난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볼 거야 BN 플러스 그럼 얘도 뭐야? 얘는 BN이지 그러니까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이니까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비수열 맞지? 네. 등비수열 BN은 첫째 항 B1 곱하기 P의 N-1제곱하면 되겠네 근데 B1이 뭐야? 우리가 해봐야지 AN 마이너스 알파는 A1 마이너스 알파에 P에 N 마이너스 1제곱 되겠지? 그래서 알파 넘기면서 우리는 여기서 배운다 자, 따라해. 중요정화식 3번. 중요정화식 3번. 알파는, 알파는 1 마이너스 P분의 Q. Q. 일반항 AN은 알파, 알파 플러스, 플러스 첫째항 빼기 알파에 빼기 알파. P에 N 마이너스 1제곱. 한번 읽어본 친구와 읽어보지 않은 친구는 분명히 뒤에서 틀려. 증명은 이 정도만. 됐죠? 네. 이제 기타 점화식. 기타가 몇 개? 두 개라 했어. 네. 자, 기타 점화식 1번. a n 플러스 1은 a n 곱하기 f. 뭘 곱했어? 식을 곱해 나가는거야 식을 근데 한 번만 볼게 자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분의 요거 이거 가 쭉쭉쭉 곱해져서 네. a n-1 분의 a n이 이렇게 있다면 네. 약분이 다 되면서 얘만 남잖아 네. 그러니까 요게 a n이 맞지 근데 fn이 뭐야 a n 분의 a 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얘는 f1이거든. 얘는 f2야. 얘는 f m-1이지. 끝났어. 외우기만 해. 얘는 보기만 해주고. 얘 a n 은 첫째항에 f1부터 f 어디까지 m-1까지 곱하면 돼. 오케이. 두 번째 <웃음> 콩스 점화식은 아닌데 가끔 등장하는 녀석이라 보여드릴게요. 이어야 합니다. 등차 중앙 벽에 해서할수 있어요. 넘겨주면 a1, aN,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도 되잖아요. 자, 얘는 잘 봐, 잘 봐, 진민아가 미쳤어. 개차수열이야. 무슨 수열? 개차수열이야. 수혈? 개차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M-3까지? BK가 와야 되지. 그 BK가 등비수열이야. 무슨 수열? 음, 첫째 항이 이렇게 생겼고, 공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Q가 뭐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쓸수 있겠지? 네. Q자리에 넣을게요. P AN 마이너스 P AN 플러스 1 마이너스 R AN 플러스 1 플러스 R AN 플러스 2 괜찮아? 어, 이 순서를 좀 바꾸자. 여기 2 1 여기 0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1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p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응. 넘어가서 r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맞나요? 네. 나이거 b n 눌래 b n 그럼 얜 뭐야? b n 플러스 1이겠지? 네 p로 나누래 그럼 b n 플러스 1은 p 분의 r 곱하기 b n 이지 네. 무슨 수예요? 등비, bn은 등비야, 맞지? 근데 b1, 그럼 b1 곱하기 p분의 r에 n-1 제곱이 bn이잖아. 근데 b1이 뭔데? a2-a1을 숫자형으로 갖는 거고 p분의 r은 그대로 있고 n-1 제곱이 bn이지. 맞지? 가리? 이해하려고 하지마. 그냥 한번보여서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BN이야 뭐야 이거 개차개차 아니야 그러니까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BK를 쓰고 싶은데 BK가 있는거지 그리하여이 녀석이 등장하였어요 선생님 선생님 얘를 외워야 합니까 언제? 기말고사 때 외우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아마 수열 수업하면서 이 화면을, 지금 이 모습을 내가 일반한 그 점화식 정리해주는 이 모습을 아마 한열 번은 더볼 거야 됐습니까? 아니, 우리 힘어 하지 마세요. 다음 장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1번 보세요.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1번 보세요. 첫째 항이 1이야. 근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에, 어? 무슨 수열이야? 등차잖아 네. 그치 등차수열이 맞지? 공차가 얼마인? 3인 현수 오케이? 얘 때문이 아니라 원래 뜻이 그렇잖아 그럼 첫째 항이 1이니까 둘째 항은 얼마야? 4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얼마? 13어17 13. 17 34 다음 거 봐봐 오 똑같애 첫째 항이 3이야 근데 7을 바꾸기 뭐야? 3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 등비네? 9, 27, 81, 243어 선생님 얘는 등차중앙이 안되지 당연히 등비수열인데 90, 270, 360이야 하나 더봐오 선생님 중견정화식 3번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중견정화식 3번이 여기가 291인거 등장했어요 선생님, 굉장했어요. 근데 제 상황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야, a n 플러스 1은 두 배의 a n 플러스 1 꼴이잖아. 근데 a1이 얼마야 지금? 3. 3이지. 그럼 a2는 얼마야? 7이네? 그럼 a3은? 15네. a4는? 두 배하고 1더할거니까 31이래? a 몇 구하래? 어? 자,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사실 이렇게 다 정리했지만 요즘 수능에서 안 나와. 요즘 수능은 이런 식이야. 네 번째를 구하라. 그러면 넣다 보면 규칙이 보이겠지. 보통 그냥 딱 봤는데 무슨 수열인지 모르게 만들어. 무슨 수열인지 여기 점화식에서 벗어난 애가 나와. 그리고 서 이렇게 던죠뭐 A 93번째를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9 3번째까지못 가잖아. 그 말은 뭐야? 적당히 하다보면 규칙이 나온다는 얘기야. 몇 개씩 반복되거나. 오케이? 네. 지금 이것도 무슨 수였인지 모르겠어. 나 중요한 정화식 3번을 못 외우겠어. 그럼 너봐 근데 말이지, 이과 가실 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방식, 우리 원래 배운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 얘가 P고 Q잖아요. P가 1이고 Q가 1이잖아요. 네. 1-P분의 Q. 얘가 알파죠. 네. 그럼 A는 알파 플러스 첫째 항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알파에 p 에 n 1제곱이지 네. 그러니까 이 식은 얘가 4예요. 네. 2의 제곱이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1. 네. A 몇과하에 A. 4는 2의 5제곱 마이너스 1 3 0에 모든 당이다 2의 3제곱 마이너스 1 2의 4제곱 마이너스 1 2의 5제곱 마이너스 1 2배하고 1 더하면 63 2의 6제곱 마이너스 1 맞지? 근데 너희가 이걸 보고서 2의 거듭제곱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반항을 만들어 낼수 있지 오케이? 하나 더! 선생님! 이 아이가 등장했어요 <웃음> 선생님 이 아이가 등장했어요 어떻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써놨잖아 자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가겠지 근데 네 번째 한거 하는 거니까 해볼 수 있겠지 근데 이 식을 쓰면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3 a n 플러스 1 플러스 2 a n은 0 일반항 a 1. 첫째 항.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맞지? 네. a2-a1이라고 했으니까, 3-2에, p분의 아래, k-1제곱. 됐슈? 네. 그런데 말이지, 우리 뭘 구하래? a? 4를 구하래. 2 네. e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에 K-1제곱 선생님 전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해2 더하기 1 넣으면 2에 0제곱에 2에 1제곱에 2에 2제곱을 더하는 거지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정답은 9 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찌하여 a3-3a2 2a1은 0이 돼야 돼, 그치? 3, 2를 3하고 2를 넣어보면 a3-9 4는 0이니까 a3이 얼마 나와야 돼? 5 그치? 그러면 a4-3a3 2a2는 0이어야 하니까 얘는 몰라슝 빼기 15 더하기 6 얼마 와야 돼? 9 이렇게 풀어도 잘못됐다는 사람 없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풀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선생님 이게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점점점 갈수록 얘는 익숙해질 거야. 이건 안 익숙해질거든. 이건 익숙해질 거라고. 시그마에 익숙해질 거고 시그마 뒤에 붙어있는 소리가 익숙해질거야. 현재는 당연히 어색하지. 야 로그치 대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시그마는 우리 얘 만난지 얼마나 됐어. 이제 이틀 됐어. 이틀? 지난주. 토요일날 만났지. 토, 일, 월. 일요일날 안 봤을 거 아니야. 토요일날 보고 오늘 봤잖아. 인사했어? 반갑다고? 어색하잖아 아직도. 그러니 너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장보셔요 어 선생님 얘는 기타 점화식입니까? 아니요 5번 어. 기타 점화식입니까? PQR 더한 게 1인 0인가요? 아니잖아 얘 넘겨주면 a 2 A n 플2 A n A n 1로 PQR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선생님 얘 써놓은 게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써놓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까 한거 그냥 는 거. 이런 문제는 늦는 거야. 어떻게 돼 있어 지금? AN 플러스 2는 AN AM 플러스 1 플러스 a n 이 이건 뭐야? 어떤 항은 그 전항 두개더한 거야. 그래서 너무 편하잖아. 1, 1이래. 뭐야? 2지? 그러면 1, 2잖아. 그럼 뭐야? 그 거. 3.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이건 알아두세요.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 이름이 있는 건좀 유명한 거예요. 피보나시, 다이런 뭐야? 이름이 있는 건유명합니다그 꽃잎수라고 하잖아요. 피보나시가 만든 거. 1, 1, 2, 3, 5, 8, 13 이렇게 가요. 1, 1, 더 해서 2, 더 해서 3, 더 해서 5, 더 해서 8. 앞에 두수 더해서 만드는 피보나시 수요입니다. 오케이? 어, 선생님, 이것도 기타 좀 하시게 넣어야 되는 게아니 그냥 보면 알아. 즉, 세항이 나온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네. 선생님, 그럼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등차중항식 이 a n 플러스 1 앞에 얘가 넘어오면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2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a n은 0이지. 이거 이거야. 이걸로 해줄게. 그럼 해볼게. 봐봐. 이수열인 경우 이렇게 보이는 게 이상하잖아. 잘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공차입니다. D예요. 이게 뭐예요? P분의 1입니다. 그치? 저걸로 바꾼다면 그럼 여기 구조가 어떻게 돼?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D야 그냥. 상수는 곱하잖아. 어떻게 돼? 이거 되잖아. 선생님 저 이거 보고서 이거, 이거를 이렇게 푸는 또라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는 뭘로 해석된거야 그냥. 저것처럼 보이지만 등차중앙이네? 등차수열이네?가 더 편한거지. 되게 많은게 얘가 여길도 하고 저길도 하고막 이렇게 꼬여있는데 제일 쇼컷인 녀석을 찾아서 우리는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거야. 알겠지? 보여준 이유는 너희가 혼선을 일부러 주는거거든? 미친소리 같지만 미리 혼선을 겪어보라는거야. 야 이렇게도 당황할 수 있고 저렇게도 당황할 수 있어 이것도 3개니까 무턱대고 이리로 갈수 있는데 아니야. 어 이거는 3개니까 이걸 생각했는데 저, 넣었더니 맞네 그래서 이걸 풀면 별권 등차거든? 그러니까 얘는 또 하나의 식으로 그냥 외워주는 게 좋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 점화식들 여덟 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덟 개의 점화식을 정리해주시고 한 5분 뒤에 문제는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 제가 이제 개념 문제들을 조금 더 뽑아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 기본이랑 기 실력 문제들도 조금씩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랑이 초록이 빨강이를 좀 뽑아 올 건데 파랑 초록까지는 이제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서 수학적 귀납법에 얘기를 할 거거든 지금 이어서 할게 정리 조금 다리고 자 바로 볼게요 이 다음이 책 앞에 보면 수학적 뭐라고? 귀납법이야. 증명방법이야. 어떤 것처럼. 귀류법처럼. 귀류가 뭐였어? 피라는 명제의 부정이 그러니까 피의 부정. 낙피가 거짓이면 피가 참임을 이용하는 거야. 루트이가 유리수다. 는 거짓이잖아. 분명히. 그게 거짓이면 루트2는 무리수다가 참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2가 유리수라 가정하자. 증명했던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더라. 그럼 루트2는 뭐다? 무리수다라고 갔던 게 명제에서 했던 귀류법이야. 이건 귀납법이야. 수학적 귀납법은 이렇게 증명해. 예를 들어 좌변에 이런 모습이 있어. 이거는 이거임을 증명하고 싶어 오케이? 이런거 증명하고 싶어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첫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준다 책에 보시면 정확히 적혀있을 거니까 제말잘따라하십시오 이것도 루틴 만들어냅니다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변 1, 우변 1은 2분의 1 곱하기 2니까, 맞죠? 그지 2번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k는 2분의 k 의 k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 다음 항을 더합니다. 양변에. 똑같이 다음 항을 더해줘요. 오케이?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k 플러스 1까지 더했으니까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면 성립하는 거지? 네. 맞지? 그러면 1일때 성립했고요. 그럼 이미의 k에 대해 가정했으니까 1다음 숫자인 2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네요. 그럼 2가 성립하면 3도 성립하네요. 다 성립하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루틴이 나오지. 잘 들어. 잘 들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네모. 여기 네모야. 빈칸 넣기 문제들. 빈칸 추론형이 잖아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네모인데 요 네모를 요 절반만 할 수도 있겠죠. 이 네모를 요 뒤에만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모의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게총세 군데인데 얘네들은 똑같을 거야. 자잘 들어. 어떻게 하는 거야. 좌변에 좌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양쪽에다가. 그러면 우변에 우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맞지? 구령 입으로 붙여. 양변에 따라해. 양변에 좌변의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K 1번째 항을 더해. 그러면, 그러면. 우변이 k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k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오케이? Okay? 그러면 어떤 식이 있던 이렇게 가버리면 돼. 예를 들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쭉쭉쭉 해서 n의 제곱까지 갔어. 그럼 얘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임을 증명하면 되지. 오케이? 네. Okay? 그러면 1일 때 증명한다. n이 1일 때 보여줘. n이 1을 집어넣더니 1은 1이야 끝났지.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합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다음 K제곱은 6분의 K의 K 플러스 1의 2K 플러스 1. 가정했어요. 그리고 양변에다 뭘 더해? 좌변에 K 플러스 1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우변에 K 플러스 1번째 이 정리하면 이해돼요. 정리하면 이해돼요. 정리하면 이해돼요. 할까? 수학적 귀납법은 요 루틴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부등식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 그건 조금 생각만 조금만 더 하면 돼. 일단은 저 녀석이야. 알간? 빈칸 넣기 자, 이제 걱정을 한번 해봐야지. 내신에서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수행 남한구는 대부분 수행이었어. 수학적 귀납법 수행평가로 본대요. 풍상도도 수행 선생님이 몇 가지 찝어주고 수행평가로 본다. 또는 시험에 나오면 풀 컨텐츠로 증명하시오 불가 시간이 없잖아. 그럼 빈칸 넣게 되네. 빈칸을 넣을 수 있는 위치는 정해졌네 근데 빈칸을 애매하게 요렇게 줄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만들어놓고 비교하면 돼 등호의 파워가 뭐야 여기에 이러, 이렇게 내부가 들어왔어 등호의 파워가 뭐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게만 만들면 되는 거야 여기도 T로 놓고 이거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6 곱해버리고 이걸로 나눠버리면 여기 티가 나올 거야 이 시기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빈칸 2로는 절대 안 틀리게 해 줄게 지금은 좀 힘든 말일 겁니다 이게 다시 구령좌변에 K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그럼 우변에 K플러스 1번째 항이 돼 오케이? 좌변에 K플러스 1번째 항을 어디다 더해? 양쪽에다가 그러면 우변에 K플러스 1번째 항이 돼 우리는 이 명제들이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참인 애들이에요. 다음 중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안 되는 애를 고르시오. 안 나올 거라고. 반드시 참인 녀석을 맞추는 녀석이니까. 그럼 꼭다 참인 거잖아. 맞는 거라고. 그럼 구조상 k 플러스 1번째 을 더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걸 조금 더 바꿔 볼게. 이렇게도 쓸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는 n의 n 플러스 1임을 증명하시 오케이? 당황하지마. 첫째 한까지 합이니까 2야. 그럼 얘도 2잖아.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보자고. 근데 k 썼으니까 p일 때 성립한다.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P까지 이 k 는 P의 P 플러스 1임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N번째 네. 이 2P예요. E, 그럼 P 플러스 1번째 을 더해. 그럼 뭐가 돼? P 플러스 1번째 이 된다니까. 선생님 진짜요? 어쨌든 합의 형태가 주어질거고 시계 형태가 주어질거라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일단 정리해주시고 내용 정리해주시고 여기 옆에 공간에다가 메모 공간에다가 이거 8개 점화식다 작성해주시고 중요점화식 3번은 꼭 머릿속에 담겨있어야 되니까 알파가 뭔데? 그럼 튀어나와야 돼 1-피부대큐어 1-피부대큐어 선생님 저는 얘를 a n 플러스 1은 k a n 플러스 t a n 플러스 k 로 외웠는데요. 아이냥 그냥 p 하고 q 맞추자고. 그래서 1마이너 p 분의 q 알파는 일반항은 a n은 알파 플러스 첫째항 빼기 알파의 p의 n 마이너스 1제곱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10분까지 드릴게요. 출력좀 할게요.